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인이든 부부사이든 충돌하는 순간이 존재할 텐데요. 우리의 의견이나 감정이 충돌했을 때 남자든 여자든 속상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서로가 또 이런 불편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우리는 요 이것을 해결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감정이 더 격해지거나 화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정말로 이걸 잘 풀어가고 싶은 내 마음이 진심인데요 이걸 진짜로 잘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는 게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와 내 상대방이 충돌했을 때내 상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야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가 요 감정적이든 상황적이든 어떤 부분에 충돌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우리 두 사람이 격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건 아닌데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의 답답함이 커지고요. 점점 더 화가 올라와요. 여자인 나는 요내 감정에 대해서 남편에게 서운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말을 듣는 남편은 요 자기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변명을 자꾸 해와요. 그렇게 남편 입장에선는 아내의 마음을 달래 보려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변명을 하는 순간에 요내 아내의 감정이나 눈빛이 자꾸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또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인 나도 요 남자인 나도 요 우리 둘이 대화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죠 그런데 또 우리 둘은 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을 잘 느끼면서도 어떻게든 이걸 또 풀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횟수가 늘어날수록 감정이 격해지거나 더안 좋아지는 일들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횟수가 늘어날수록 목소리도 커지고요 눈빛도 더 차가워져요 여자인 나도 그렇고요 남자인 나도 그렇게 돼요 서로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 상대방이 자꾸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 남자가 요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집을 나가려는 행동을 하네요 근데 또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고요 감정이 격해져 있다 보니까 나간다는 온갖 티를 다 내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쯤 되면 요 우리들의 대화는 결렬된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이런 결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자는 요내 남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겠냐는 거죠. 여자인 내 마음도 몰라주면서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요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변명만 하고요. 달래주는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자기 감정 불편해지니까 무책임하게 이 자리를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남자를 인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남자는요 매번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렇게 회피하는 그렇게 피해버리는 동굴 속으로 숨는 남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귀찮고 불편하다고 나를 내팽개치고 무책임하게 나가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으로 저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적어도 여자인 나는요, 지금 이 자리를 피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 남자는요, 정말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는요, 지금 문 밖을 나서려고 하는 그 남자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자인 내 아내가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여요. 그리고 나도요, 지금 풀어주려고 나름은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도무지 그걸 들어줄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자기 입장 몰라준다고 라 나를 비난하는 그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거나 그 해결책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걸 지금 나보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 같고요 그 해결의 열쇠를 자기가 갖고 있으면서도 나만 탓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내안에는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는 라 생각을 갖고 있죠 이런 내 아내의 생각을 지금 남자 입장에서 들어봤고요. 지금 내 남편의 생각을 아내 입장에서 들어보셨는데요. 이 감정을 들어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야 정말 어처구니 없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사실 이런 감정들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가 더 격해지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더 소름끼치는 건요. 남자가 지금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할때 여자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간다고? 라는 마음이 울릴 거고요. 남자가 집 밖을 나가려고 할때 남자 마음속에서 드는 감정은요. 진짜 한 번을 나를 잡지를 않는구나 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여자분들은 남자의 이런 마음이 황당하신가요? 또 남성분들은요. 여자의 이런 생각이 너무 황당하신가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의 이 황당한 감정들이요 우리 서로의 대화를 계속 가로막고 있는 중이 맞겠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이후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이 더 무섭게 변화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는 문 밖을 나서려고 하고 있고요 여자는 그런 남자를 지켜보고 있어요 남자가 정말로 문을 열고 나가고 있네요 그 나가는 소리를 요 여자는 듣고 있는 중이고요 이 짧은 찰나에도요 남자의 마음속에 여자의 마음속에 또 다른 신경변화가 생긴다는 감정이 더 격해지고 있다는 것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여자인 나는요 지금 남편이 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하 진짜로 나가네 해도 해도 너무하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남편인 나는요 그 짧은 찰나에 내가 나가는 행동을 내가 하고 있음에도요 하 진짜로 한번 잡지를 않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서로에게 지금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요 내감정이요 나를 더 격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더 크게 비난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조금 전에 두 사람보다 더 격해진 감정을 가진 두 사람이 됐겠죠 서로가 아무 말도 안 했지만요 어떤 시간의 흐름과 행동의 이어짐으로 인해서 감정은 더 격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남자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리고 여자가 집안에 머물러 있는 중이고요 이 상태로 종결이 된것 같은데도요 단순히 시간이 흐르기만 해도요 우리의 감정은 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안 좋은 감정이 들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상대를 향한 비난도 거세질 거고요. 남자가 집 밖으로 나간 지 5분 또는 10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시간은요 분명히 동일하게 여자에게도 흘러가는 시간일 거예요. 그때 여자인 나는요 5분 10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내 남자가요. 정말 무책임하고 회피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자기 마음만 불편해지면 앞뒤 안 보고 여자 입장을 생각해보지 않고 자기 살길만 찾는 사람처럼 짜증나는 감정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냥 자기만 편하면 만사가 오케이인 사람처럼요. 그래서요 나도 이제는요 그런 남자를 위해서 뭘 해주거나 마음을 써주거나 용서해줄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그런 다짐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역시 그 시간은요 남자에게도 흐르기 때문에 남자도 5분, 10분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같은 감정으로 안 좋게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 아내는요, 내 여자는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고요. 자기 마음이 불편해지면요 남자인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마음이 불편할 거라고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그것만 받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나도요 이젠 내 아내한테 진짜 신경 안 쓰려고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누가 나가라고 했냐고요. 지가 나간다고 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수 있고요. 남자 입장에서는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네가 자꾸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는 라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는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더 격해지는 게 만들어질 거고요. 근데 사실 요이두 사람은 요그 5분 10분 사이에 어쩌면 상대방이 카톡을 해오거나 전화를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자인 나는 요그 5분 10분 사이에 내 남자가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남자는 요내 여자가 그 5분 10분 사이에 자기에게 카톡을 해주거나 전화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물론 내 남자가 요 집으로 돌아와주길 간절히 바랬던 건 아니에요 물론 내 여자가 요 나한테 전화를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건 아니라고요 그래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안다면 자기가 좀 미안하다는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무의식적인 바램이 있었을 수는 있다는 거죠 왜냐면요 지금 우리 두 사람은요 서로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우리 둘다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내 마음을 잡아줘야 한다고 라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대방의 행동들이 없으니까 나는 내 감정이 자꾸 격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화가 나고 더 아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너무 힘들어지거나 또 뭔가를 노력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자인 내가 요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내 남자에게 전화를 한번 해줘야겠다라고 카톡을 한번 해줘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감정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요 또 상대방이 나한테 아무런 행동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감정에 대한 위로나 풀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감정을 잘 누르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전화를 했을 때내 목소리나 말투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시도를 한건 맞는데요. 남자의 마음을 충분히 풀어줄 정도로 부드럽거나 상냥한 말은 할수 없을 거라고요. 어쩌면 고작 할수 있는 정도는요. 당신은 어디야? 빨리 와. 이런 정도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말로는요. 남자의 마음을 분명히 풀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요. 그 정도의 말로는 자기 감정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이런 시도를 해서 남자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남자는요. 그런 여자의 말에 내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무슨 상관이야. 나안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그런 노력을 나는 해봤거든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이 사람이요. 지금 나를 대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여자인 내가 사실은 억울하고 답답한 내가요.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면요. 내 마음 풀어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적어도 자기도 미안하다는 생각이나 고맙다는 라 생각으로 나한테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면 요 그것도 안 되겠으면요 그냥 알겠다라고 따라주기라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마저도 없네요 진짜 해도 해도 이 남자 너무한 것 같다는 이런 생각만 또 커지게 되겠죠 다시 상황을 바꿔서요 집 밖으로 나갔던 남자가요 이제 먼저 자기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내에게 연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혼자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내 아내가 걱정되고 자기가 이렇게 행동한 건좀 아내에게 속상했을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든 한번 또 풀어볼까 하는 노력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노력을 해보려고 온 거니까요 마음이 다 풀리진 않았지만요 자기 감정은 사실은 여전히 격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보려고 미안해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어 속상해도 좀 기분 풀어 라고 말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역시 남자가 요 이런 말을 했을 때그 말과 눈빛이 부드럽거나 상냥했을까요 자기 감정을 누르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요 눈빛도 말투도 상냥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요 지금 내 남자가 요 진짜 미안하고 내 마음을 알아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이 싫으니까 또 대충 넘어가려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자인 나도요, 그런 말을 하는 내 남편에게 좋은 말투로, 상냥한 눈빛으로 대할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요, 여자인 나도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풀어보려고요. 그 말에 대응을 해주기는 해요. 아, 알겠고, 당신 왜 이러는지 나잘 이해 안 가지만, 당신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 라는 정도로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여자인 나도요, 지금 풀어보려고, 대화를 또 해보려고, 내 나름은요, 어느 정도의 마음을 열어본 거는 또 맞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겠죠 남자는 요 내가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다가와줬을 때내 아내가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된게내 탓이지 뭐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라고 자기들좀 받아들여 줄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거요 앞에서 여자분도 남편에게 전화했을 때 어디야 빨리 들어와 라고 말했을 때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 있었잖아요 에휴 당신한테 내가 못난 모습 보이고 맨날 이래서 미안해 그래도 연락해 줘서 고마워 내가 지금 빨리 들어갈게 라는 말을 혹시 기대하지 않으셨나요 우리 서로가 요 상대방에게 지금 자기 감정 누르면서까지 손을 내밀어 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그런 노력을 하든 내 상대방이 먼저 그런 노력을 하든 그 이후에요 그도 그랬고요 나도 그랬고요 또 노력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먼저 노력한 이후에 상대방이 노력하지 않는다 라고 인식을 하면서 더 격해지는 감정으로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때 나도 푸는 중이었어요 아직 풀리지는 않았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접근을 했을 때요그 사람도 풀려는 중이었어요 여전히 풀리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노력은 한건 맞는데요 내 감정을 누르면서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다 보니까 나는 더 다치게 되고요. 또그 순간에 상대방을 더 미워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 감정 누르면서 했던 노력은 맞는 걸까요? 만약에 그게 진심이라고 내 상대방에게 주장하고 싶다면요. 내 상대방도 나한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설프게 뭔가를 해올 때 내 마음을 비추어서 그 사람 마음도 그런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둘이요 대화를 잘해서 풀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둘은요 서로 잘 풀어가고 싶으면서도요 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너무 억울하거든요 남자인 나도 억울하고요 여자인 나도 억울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자꾸 내가 억울하다는 걸 상대한테 주장해요 그 주장을 하는 동안에 내 상대방이 내 주장을 좀 받아들여주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요 서로가 주장만 하고 있다 보니까 서로가 진짜로 바라는 이해와 헤아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는 요 계속 또 답답한 이야기만 오고 가고요 감정이 자꾸만 안 좋아지고 있나봐요 나는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요 진짜 이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 이야기만 하면 늘 이렇게 되는 게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돼가니까 나도 이제 지쳐요 그렇게 지친 내 마음이 안쓰러우니까 상대를 탓해요 근데 그게요 내 상대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나봐요 여자인 내가 바라는 건요 내 남자가요 그랬구나 몰랐어 내가 답답하게 행동해서 미안해 잘하려고 하는데 매번 잘안 돼서 자꾸 힘들게 안해 그래도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겠죠 남자인 나는요 당신이 늘날 위해서 애써주고 노력해 주는데 내 감정이 가끔 이렇게 속상할 때가 있어서 당신한테 또 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있나봐 그럴 때마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 가끔 답답하지 그런데도 내 마음 위로해 주려고 해서 항상 당신이 든든해 라는 말을 듣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은요 서로 이 상황을 잘 해결해 보고 싶기는 한데요 그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잘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내 안에서 쌓이고 눌리고 답답했던 것들을 더 티내지 않고 참아보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도 내 마음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화해를 해보자라고 어설프고 떽떽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손을 내밀어 보고 있거든요. 정말 누구도 하기 어려운 엄청난 노력이죠. 내가 그런 마음으로 내 상대에게 노력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요. 내 상대가 그 정도로 나한테 해오는 것들을 느끼고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왜 힘드냐면요. 그 사람이 왜 힘드냐면요. 서로 노력을 계속해주고 있기는 한데 풀리지가 않으니까요. 그 사람도 나도 그럴 의도가 아닌데 풀어주지 못하니까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 서로를 또 힘들게 만드나 봐요 내 감정이 힘들고 답답할 때 그런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이런 노력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나를 또 힘들게 하고요 그게 또 충분히 채워지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또 노력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만 있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나나 그 사람이나 우리가 진짜로 원했던 건요 몰랐어, 미안해, 속상했지,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들을 따뜻하고 진심어린 그런 마음을 담아서 내 상대가 전해주기를 바랬던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요이 단순하고 어렵지 않은 것을 요 빙빙 돌려서 안 하려고 하고요 못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또 다시 내 변명거리가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주면 난 그렇게 해줄 사람이라고요 근데요 내 상대방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네가 그런 사람이면 내가 백번 천번 그렇게 해주지 라고 말이죠 사실 여자인 나는요 내 남자를 이기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내 남자가 여자인 나를 들여다봐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들이죠 남자인 나는요 내 여자를 안 사랑해서 내 여자를 팽개치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했던 게 아니고요 내가 애써줬던 그 노력을 내 여자가 한 번만 알아주기를 바래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겠죠 내 남편이요 내 아내가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내 아내가 별로인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겼다면요 내 마음이 편할까요 내 남편이요 별로인 사람이라고 확정을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우리는요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잖아요 내 남편은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를 들여다 봐 주려고 하는 게 아내의 몫일 거고요 내 아내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를 들여다 봐 주려고 해야 되는 게 남편의 역할이겠죠 그래야 우리가 서로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실 그러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내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면요. 매번 싸우고 힘들게 노력하면서 더 많이 아프고 더 괘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 것들을 막을 수 있겠죠. 대화를 하면서요. 많이 노력하고 애쓰면서 자꾸 아파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노력해서 더 많이 행복하고 더 깊은 사랑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내 상대방에게 내 주장을 먼저 하기보다요. 내 상대방의 주장이 뭔지 들어봐주려고 한다면 우리 서로가 헤아림을 받으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